대구의 팔공사는 뛰어난 경치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괴이한 소문도 많은 편인데. 실제로 야간 주행을 하던 자동차 운전자가 마주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라 급정거를 하면 갑자기 불빛이 사라진다던가 하는 그런 경험담들이 많은 곳이다. 철수는 대학을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구비구비난 803 도로를 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도로 옆에 있는 나무에 걸린 식당이란 표지판을 지나자마자 잘 가고 있던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져 버렸다고 한다. 그는 고장이 났나 싶어서 엔진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시선이 느껴진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도로 옆 숲속에서 자신을 빤히 보고 있는 세 명의 사람이 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람과는 달랐다고 한다.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얼굴이 바로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는가 싶으면서도 몸의 일부는 반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겁을 해서 시동을 마구 걸었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는데 그런 그의 귓가로 여러 명이서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게다가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 다가오는 듯 점점 커져갔고 알수 없는 괴이한 현상에 공포를 느낀 철수는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허겁지겁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한다 나중에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들은 얘긴데 몇년전 일가족 세 명이서 갑작스러운 화재로 일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화재 현장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집에 뼈대만 남아있었고 식당 물건이나 재나 잔네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